모솔 이티제 경우가 제법 많은데 그들이 모솔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늘은 모솔 이티제 특징, 구별 방법,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극도로 제한된 행동 반경. 학생의 경우 집 학교, 회사원의 경우 집 회사로 한정됩니다. 보통 사교, 자기 개발을 위해 다른 곳들도 방문하지만 모솔의 경우 특히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마냥 쉬진 않고 본인의 할 일을 소화하는 편입니다. 2. 이성 친구와 교류할 기회 전무. 모솔 이티제는 이성 친구와 교류할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본인은 연애할 시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솔 이티제를 짝사랑할 때 상대가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너 모솔이지? 뭐 대놓고 묻지 않을 것. 이티제에게 모솔이냐고 뭐 묻는 것은 매너 없는 질문이라 생각해서 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이1구금 드립을 찾는데 큰 반응이 없을 때 가벼운 음담 패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이때 대부분 조용히 있지만 거세게 받아치다가 가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읽어봤던> Secret Yee y o n g San, Bonin g j u n g Fan Yee y o n g San, Vlog, ASMR d o o n Total n e g a g i Benefit Yul Nulil Suitsud Nader, H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